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분더화이요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아마존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마존에서 돌아오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다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달았고 거기서도 물론 너무 재밌었지만 솔직히 생활하는 데는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오니까 더 그렇고 여기에 도 제가 사랑하는 어, 상마 너무 귀엽죠 여러분 어, 이거 좀더 확대해 드릴게요 어유 귀여워 <웃음> 야뭘 꼬라봐 갑자기 기분 나쁘네 상마이도 있고 어, 어이고어이고 은혜요 꺼져 <웃음> 저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야 너 어디가? 너집 나가 이제 너야? 불편해서 <웃음> 못살 <웃음> 거짓말 하지마 너 카톡 이고 공개해 너가 나와서 여보 보고 싶어 그면서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인터넷 하려면 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산 중턱에 올라가서 카톡이 잠깐 터지는데 그때도 카톡 하나 보냈는데 한 30초에서 1분이 걸립니다 산에 올라가면요 모기가 진짜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달려들고 여기 제규어도 살았어요 아마존에제 재규어 뒤에서 눈 반짝거리는데 저 은혜랑 카톡 할려고 그거 참고 내가 너한테 카톡 한 건데 너는 뭐? 오자마자? 불편 다시 떠났으면 좋겠어 으으으죽이 뻔했네. <웃음> 자, 그래서 오늘은 돌아온 일상 브이로그 같은 거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여러분, 상만이 산책은 가야 되기 때문에, 산책 갈까, 산책? 자, 상만이 애견 카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옷좀 입을, 어. 정훈아, 이거 모자이크 하지 마라. 알겠지? 해해 해주세요, 정훈아. 정훈아, 이거 모자이크 꼭 해라. 제발 해주세요, 제발. 아, 너절 켜놓은 거야? 카메라? <목소리> 의식하지 마. 나 의식 안 하고 하고 있잖아. 알았어. 의식, 의 의식해. 의식해? 어. 의식 적당히 해. 상만, 가자, 가자. 잠깐만, 가자, 가자, 가자. 나 나갈 때까지 안 와. 와, 진짜 안 나간다. 여보 해봐, 그냥 장난으로. 너 3,000원 괜찮은데? <웃음> 가자. 가자. 에, 에, 에, 어. 둘다 꺼져. 둘다 꺼져. 둘다 꺼져. 하지 마, 고. 마음에 안들어 아, 씨.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되게 보수적이야, 나. 알지? 원래 이렇게 입는 거야? 아니야, 지금 더닭 같아, 닭. <웃음> 아, 그냥 더 트레이닝 해래 뭐, 뭐. 어섯게 오우씨 <웃음> 아이새 그래 이거 봐봐 콩콩 다 감싸고 이런 게 좋지 아씨 개귀엽네 응 귀여워 아 여러분 제가 아마존에 한 2주 정도 갔다 왔잖아요 저희 집 짓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개봉박두 띠리리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부도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 집 앞에 지금 고양이 한 마리 계속 오거든요 저희가 나무로 이름 지었어요 아, 마야밥먹기다가어 아, 밥 뭐야 아밥 먹으러 왔다가 물이 열어가지고 도망갔나 보다 정마 내려와 너 고양이 아니야 가자 가자 상마 가자 야얘내말안 들어 상마 귀지해 진짜 아 은혜 온전 오 어, 멍다 안에 들어와서 먹지 트랩 아인데 저희 땅이라서 여러분 고양이 밥 주는 거고 저희 길거리엔 절대 안 줍니다 쟤는 거의 내가 키우나요 <웃음> 아 아마존 나오니까 참 좋다 처음 갔을 때 아마존 3일차까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새로운 생물도 있고 아, 계속 좋았어요 부르님도 좋고 같이 간 장주도 너무 좋고 진짜 트러블 하나 없이 너무 재밌게 잘 보내고 왔는데 일상생활에서 이제 아마존 물로 씻어야 되는 거 아마존 물을 끓여서 먹어야 되는 거 양치할 때도 입 안에 아마존 물로 가글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건데 저희들한테는 사실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부르님이나 생각보다 영어 잘해서 놀랬대 너? 뭐? 어 그래가지고 나는 부르님 생각보다 영어 못해서 놀랬 <웃음> <웃음> <웃음> 장난이거 여러분. 저희 셋다 고만고만해가지고 셋이 협동해가지고 영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방이 그네 아니 진짜 저 영어 공부하려고요. 근데 은혜는 또 가보지도 않은 스페인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또 진짜 신기 여러분. 공항 마지막에 꼬미꼬 형 만났잖아요. 제 결혼식 <웃음> 사회도 봐주시고 원래 친한 형인데 LA 공항에서 경유할 때 그렇게 만났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어쨌든 은혜도 스페인어를 꼭 배우고 싶대요. 꼬미꼬 형이랑 대화를 하는 게 은혜의 목적이라는데 꼬미꼬 형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색드립밖에 없거든요. <웃음> 그럼 너 뭐 해? 색 티비 다알 겠네. 자주 보면은 고추, 막 이런 거. <웃음> 계속! 어. <웃음> 아니네, 이래끼. <이렇게. 웃음>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해견 카페 가는 이유가 지금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또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상만이 가서 목욕을 좀 시킬게요. 상만이가 목욕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도 이런 시설이 있는데 가서 시키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은혜가 그래, 카톡으로 그러더라고요. 나 오빠 없으니까 방구를 안 껴. 근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게내 얼굴 보면 방구 끼고 싶다는 거랑 똑같은 말로 들렸거든요. 아니야, 근데 왜냐면 오빠가 있으면 맥기마다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 개봉, 개설이야. 니랑 있으면 맥기마다 피자를 먹어야 돼. 네.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 너거랑 살면서 방구가 많아져가지고 그걸 했잖아 대장이 시켜 어아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진짜 방구를 너무 방구 많이. 너무 많이 여러분 아니 상상 아니, 너, 아니 너무 아니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안 끼다가 갑자기 끼게 된 거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지 많이 끼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후각과 정력에 아니 그러니까 안 끼던 사람이 그렇게 많이 끼니 진짜 돼. <웃음> 어쨌든, 뭐, 아무 문제 없고, 식습관 좀 개선하면 되니까. 아니, 그리고 너 없는 동안 난 3kg 밖에 없어. 아, 그니까, 러 여러분. 은혜 살 빠졌어. 얼굴 부어서 그런 거지? 아니, 근데 이거 이틀 사이에 너 와가지고. 먹어서, 나 때문에. <웃음> 어 <무슨 낙트빙> <웃음> 저희가 아마존 있으면서 무슨 말 했냐면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처럼 아, 닭돌리탕 먹고 싶다. 김치찌개 먹고 싶다. 된장찌개 먹고 싶다. 하나씩 그냥 다 말하더라고요. 장주랑 부르님이랑. 근데 그런 것도 돌아와서 또 먹으니까 해소되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 오는 게. 물론 거기도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너는 어땠어 은혜야? 너무 너무 재밌었어. 이무사 <웃음> 조화리였어. <웃음> <두렵어>. 너무 <웃음> 너무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웃음> 리발레기. 자 이렇게 주차를 하면은 상마이가 <웃음> <웃음> 소리를 내면서 달려들 거예요. 근데 비 너무 많이 오는데 우산 안 가져왔는데. 아나 이틀밖에 안 됐어. 가마존와 아마존 언제 이틀밖에 안 돼서 화내지 마. 카를라 꺼봐. 껐어. <웃음> 아아아아 <웃음> 정말 d 브흐흐뭐 시키러 갈게요? 드르르르르르르르르 너에게나 해질녘 노을 처럼 꺼져 ㅋ ㅋ ㅋ 여러분 이게 상만이 주는 거거든요? 멍푸치노라고 해가지고 카푸치노처럼 상만이 주는 건데 내가 목욕하기 전에 마시는거먹이라고요 <웃음>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아 그리고 이 마카롱은 강아지용 마카롱인데 그냥 제가 먹으려고요 음 사람 거예요 <웃음> 왜맛있다안사았네 아 싫어 그거 안 했어 이거 써? 싫어, 싫어 싫어 어휴 냄새 안 나는데? 진짜 뒤질라고 개빡치네 저건 상말 가기 전에 공놀이 할래요 공놀이 은혜야 난 던져 여기 똥있어 잘 던져야 돼아 개멋있어 너 받을 수 있어 한 손으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잘못 던져 아 개찐다 나줘아 개멋있어 저희가 잘해너 해봐 나한테 막 던져봐 개새게 던져봐 이런 미친. <웃음> 나잘 줄게. 진짜로? 아 뭐야 상마이가 가잖아어 그래 가져와. 아 귀여워. 아. <웃음> 절대 안 가져요 여러분 제. 저 봐봐 공 놓고 오잖아. 똥은 엄마가 치워야죠. 일로 와서 덜어. 나도 같이 놀자 왜 너네? 나는 왜안 껴줘? 나 가족인데. 너 나한테 세게 던져봐. 아 진짜 잘 잘. 내가 잡게. <웃음> <웃음> 아니 누가 홈런을 날려 여기서 너 어떡해 이거 빨리 이거 사드려 하나 어? 나 일단 다 말해야겠다 아, 알겠어 내가 사거 <웃음> 빨리, 아, <웃음> 빨리 말씀드려 야은이야 빨리 말씀드려 아기심 봐. 공 하나 절로 넘어갔어요 아니요? 공 던졌는데 저로 <웃음> 날아가가지고 아저 뒤로요? 네네 제가 주소올게요 아니아니 제가 사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당장 옆으로 나와 괜찮아요 아 그냥 이랬다고 공 사와야겠다 은혜야 너 알았어 <웃음> 아니 사올거야 <웃음> 아니 예, 사오겠습니다 은혜가 사올거에요 제발 <웃음> <웃음> 여기가 목욕실이에요 목욕실 오 은혜야 이상하면 이런거 하나 둬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만 뒀으면 좋겠어 펫 드라이로? 엄 <웃음> 어? <웃음> 상만아 거기서 소용없어 그렇지 포기해 자 상만아 <웃음> 상만 엄마 개빡쳤다 너 때문에 공도 날라갔고 어유 어유 상만아 워터야 <웃음> <웃음> 숨은 거 와요, <봐야> 봐요 여러분. <웃음> 상마 무서워? 그렇지, 그렇지, 상마. 야, 야, 야야 아, 손톱 반. 바... 얼굴... 왜? <웃음> 너 엄마 개빡쳤다 지금. 기다려 앉아. 뭐 맨날 모르이 무서워. 강압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강아지를 무섭게 해요. 아우 덜지마. 아유, 상마이 고생했어. 상마 얼굴 보자. <웃음> <웃음> 아어 예뻐 아 예뻐, 예뻐 자 상마 드라이룸 잠깐 들어가 상마 조금만 있어 5분만 있어 5분만 아이고 얌전하다 아이고 얌전해 아이고 예쁘네 아우 소리, 소리 상마 고생했어 <웃음> 표정 봐너욕 <웃음> 개하고 있는데 지금? 산책하러 나간다 면서니봐게으랬끼 이게 돈까스 사주러 간다고 포경 소식 시키라 뭐가 달라 리바, 간식 사주러 간다고 그러자 중성화 시켜버리다상마예 봐봐 <웃음> <웃음> 앞머리 개귀엽네요 내가 아이씨 앞머리 생기게 하자. 야, 어, 너왜 이렇게 웃기고 오늘 벌컥, 왜. 아,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아, 아. 아, 아. 나 진짜 <웃음> <화나와>. <웃음> 아 여러분, 이럴 땐 진짜 건들면 안 됩니다. 가로마 타주시고. 이쁘게 해줘, 상마, 여자니까. 상마, 다 했다. <웃음> 상마, 고생했어. 은혜야, 고생했어. 상마, 얘 예, 봐봐. 아이 귀여 아이 귀여워 삼아 이제 가자 삼아 집에 가자 <웃음> 개귀여워 자 여러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이틀 전에 아마존에서 왔는데 어제 저 은혜랑 카메라 안 켜고 그냥 데이트하고 싶어가지고 데이트하러 나가는데 어쩌다가 조금 <웃음>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운전 중이었고 오빠 천천히 가야지 이럴 때는 근데 제가 거기서 뭐 어떻게 하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도 은혜 눈치가 보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하면 얘가 또 반박하면서 싸움이 될까봐 말을 못해가지고 말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은혜가 말을하 무서 소리 지르고 무슨 그 악령 씌인거야 어제 그 순간 아니, 내가 해, 느꼈을 해. 때는 악령이었어 근데 니가 이거 명백히 니가 잘못하는이유니까 아, 알지? 아소름도다 갑자기 아 무서워 아니 근데 니가 아, 네가... 아나 가... 아, <웃음> 아, 은혜가 진짜 소리 질는거딱두 번째였거든요 저번에 컨텐츠 하다가 중간에 한번 소리 질러가지고 성훈이한테 들켰네 성훈이한테 카톡 왔잖아요 형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성훈이도 본 거지 악령을 뭐라 악령을 봐 그때도 뭐였지? 아, 대답을 하 아! 이거 있다. 아, 무서워 변명해봐 은혜 그게 아니고 오. 오빠 이거 진짜 똑바로 얘기해야지 이 나락 보낼 수 있어 지금 내가 너가 어떻게 했는지 뭘 어떻게 무슨 나락이야 어 <웃음> 배터리 없다 은혜야. 끊을게 <웃음> 장마 잠깐 있어 엄마 아빠 갔다 올게 저러분 속초에 린상 카페 하나 생겼다그래서 지금 잠깐 와 봤습니다 차가 많다 차가 많아 근데 여기 굉장히 구석에 있는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속초 오픈빨이 진짜 세 이쪽은 동네가 작고 관광지다 보니까 오픈빨이좀 세긴 하더라고요 먹게 아그 뒤에 안 먹게? 응. 아는 척 하지마 <웃음> 야 엄청 크네 바람 계단 해가지고 오 이거 뭐 PPL 이런 거 홍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뭐야? 뭐야? 아아어 바다도 보인다 오 음, 그러네 음. 오, 어디. 저거 어 어디 저기 바다야? 먹구름 사이에 있는 저거? 어오 저거 바다예요 여러분 가자 나는 이기라떼너 뭐야? 아, 백정그로치 맛있어? 응이기 음. 먹어봐 제티 맛인데? <웃음> 어, 너 여기 가스라이팅 아니야 지금? 여기 대기업일 것 같은데? 어때? 맛 있어 <웃음> 이 자본주의 약한 자식 내가 먹고 정확히 알려주겠어 <목소리> 어개쓰기 새끼 이거 얼마나 힘들게 만드시는 거야? 개맛있어요 <웃음> <웃음> 약간 근데 우리 좀 거지같이 <웃음> 하아 다들 여기는 이제 관광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꾸미고 오시는데 저희는 동네잖아요 맞지? 그래서 은혜 이거 보세요 이거 동네에서 그때 얼마 주고샀지 <웃음> 3만원 줬나? <웃음> 추린이 어제 샀어요 19,000원 아니 3만원 얼 아 3만 얼마야? 아, 글쎄 기억이 안나오 어, 더드랑이 보여 여기 보라 성게 <웃음> 아 진짜 저좀 만지지 마 내가 니막그 네 만졌으면 그겠 사람은 데나똑같아 나도 너는 만지잖아 <웃음> 계속 요 하지 마 계속 때렸어요 제가 카메라 껐을 <웃음> 때야 계속... 아. 나는 해봤자 하는 건데 너는 진짜 무력으로 하는 때렸잖아 <웃음> 장난으로 그냥 이렇게 툭침 거잖아 툭이 아니었어 때려 때려 그랬냐? 간지럽다. 씨. 그거 때리려고 해요? 때또 응. 때려. <웃음> 그래도 보이게 때려. 이거 영상이잖아. 때리는 게 보여야 사람도 재밌어 하세요. 뭐 그럼 해야지. 내가 카메라 안껴죠 응. 응. 아, 아 있어 여러분 <웃음> <웃음> 이제 저녁 사들고 갈 거예요. 뭐 먹어요? 햄버거. 햄버거 좋은데? 햄버거는 안 질리고 피자는 질. 아 피자, 피자 그만 먹고 피자만 처먹어, 무슨? 뭐 먹지, 요냐야 백도날드? 백도날드 말고. 롯데리아. 어. 약간 수제버거. 아뭔 수제버거? 그때 먹었다라 엊그제. 여기서 좀더 소리 질르면 악령 나오는 거야 <웃음> 어 무서워 봐, 또 소름돋았어 맥도나잇마가 알겠어 깨가어아 진짜 오 소름돋 너무 화가 나 <웃음> 이게 알겠어 알았어 엄마. 알았어, 알았어. 그... 어 은혜야 배터리 없다 상만이 <웃음> 왜안 보고 있지? 상만아 <웃음> 뭐야 아 진짜 나쁜 놈와 진짜 엄마만 반긴 거 봐. 저 여러분, 곧그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살면 사실 이런 거걱안 해도 되는데, 주택 살기 때문에, 날라갈 것들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쪽이 다 주택 단지인데, 거기에 또 저희 물건이 날라가서 부수면은, 저희가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좀 돌아오니까, 요런 벌레들 이죠이 송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통 나방애 벌레거든요. 털에 독이 있고, 조심해야 될 녀석인데, 얘네들이, 원래 여기에 진짜 수십 마리 붙어 있었거든요. 저기 한 마리 있고, 아, 아직 좀 붙어 있네. 그 여기 나무에도 엄청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해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풀도 다 뽑고, 다 죽였어. 근데 여기, 얘, 있어. 이 기가. <웃음> 개세네. 이거 뭐야? 왜 <웃음> 그래요? <응애야. 웃음> 걸크. 나 이제 해도 어두워수있으니 들어 자자. 에. 나 오랜만 왔잖아. 난 오늘 저기서 잘 거야. 저기 아직 맨바닥인데 왜 그래요? 아, 자자. 자자다 자자. 자자. 자자. <웃음> 어 미안 <웃음> 나 혼자 가서 할게요 여러분 아니야 청소 그만 물을 왜 아니, 물이 없어 물 사러 가자 갔다 와아 나는 놀고 있는 줄 알아? 아, 빨리 같이 가자 마다 청소할래? 나 갔다 올게 자유다 <웃음> 나에게 자유 시간을 회전까지 갔다 오는 왕복 6분 아마존이 좋았다 있을 때 자를 걸아 to... 이렇게 노래 부르면 은혜 걔일안 하는데 아무도 일안나는데개 좋네 자 어느덧 자유시간이 끝나갑니다 울지마 바보야 나 정말 괜찮아 리발 나 왔어 재밌었어 잠깐의 자유시간을 가져서어 예? 은혜야 싫어 메론 좀 깎아와봐라 싫어 여러분 그게 있어요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한테 여보 과일 좀 깎아오세요 하면 저희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과일 좀깎아나예 이렇게 뛰어다녀 우리 엄마 아 무슨 어머니가 그렇게 견모 양쳐셨어예 손이 왜그러는지 몰라 난 은혜도 해줄 거라 믿는다 과연 그녀는 수많은 곰팡이와 은둥이분들을 웃길 수 있을 것임다 은혜야 메론 좀 가오나 예예예 <웃음> 져 내가 가을게 여보 메론 드세요 코에서 락스 냄새 야코 락스 냄새 나면 코 씻으세요 아 이게 무슨 대화야 <웃음> 참참참 망치 참참참 망치 야 누가 성말 괴롭히래 마빠 너 복수해줄게 가이가이 아니지 이렇게 하지 도전하러 왔습니다 어허 하하하 <웃음> 참참참 <참>. 망치 <웃음> <웃음> 야 이거 좀 <너무> 센데 슫데… 참참참 <웃음> 참참참 망치 참참참 야! <웃음> 아니 아아 맞아 맞아 참참참 참참참 망치 참참참 <웃음> <throat> 반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 <정까지> <웃음> 상마나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나가자고 할수 있어? 아침 똥사야지 아니 아침 똥을 무슨 아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지금? 안돼 상마 이거 못 싸도. 여러분 예상대로 다음날 되니까 비가 진짜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유이 고양이 자식. 음 상마에 구경해. 아빠 감성적으로 한번 찍어줄게. 나가서 똥 싸고 싶다. 비가 오는구나 아파트에선 비가 오는지도 몰랐는데 갬성 음. 터진다 오늘 이런 날씨에 나가 남자친구랑 뛰어돌아든는중성화에서 남자친구가 없다 나는 고자다 아 외로운 음. 날이여 밥 먹자 은혜요왜 <웃음> <웃음> 밥달라고 할때 그렇게 얘기해 아나뭐 먹어도 돼 그러면 어, 너... 오, 나 제발 좀 먹어. 나는 진짜 이 시간에 안 먹어. 그럼 나 지금 라면 먹어도 돼? 아내 것도 끓어. <웃음> 뭐야? 배아프다매 라면은 들어갈 것 같아. 그럼 너가 라면 끓여줘. 아니다. <웃음> 자 오늘 여러분 제가 밥할게요 워터야 자 라면을 생일 끓일거예요 저랑 은혜랑 돼지여가지고 두 개로는 성이안 차거든요 세개에 밥까지 말아먹을 생각입니다 뽀뽀뽀뽀빠야 오늘의 라면은 안성당면이에요 안성당면이 진짜 맛있거든요 상만씨 라면에 파를 좀 넣을거야 아니야 오빠 아무것도 넣지마 아무것도 넣지마 나는 싫어 아, 치고 왜아 근데 왜파왜 왜? 여보 파 별로야 응나그밥 아, 아, 아는 것이 아, 야 근데 징징대지마 오빠 넣지마 이렇게 오빠 넣지마 마 이렇게, 아, 넣지 넣지 마. 마! 이렇게 하지마 돌리고 <웃음> 싶어 오빠 <아빠> 넣지마 <웃음> 그렇지 그럼 내가 어? 아 항상. 그만 좀해 그만 그리고 <웃음> 우리 영상 식사하시면서 보신 분들 많잖아 오늘 라면 진짜 잘빠리할요 <웃음> 그런 거는 라면띠용 그런 거는 있잖아 오띠용 어, <웃음> 아 되게 순수하고 예쁘고 귀여워가지고 근데 그 병신이 있거든요 여기 사이에 근데 이 병신을 욕하고 싶은데 이순수자오 귀여운 게 커서 말을 못하는 거야 아 이거 넣으 맛있겠다 잘달 여보 빨리 와 봉둥둥 <웃음> 음. 음. 자, 여러분, 원래 오늘 강릉 가가지고 소파를 보으려 했는데, 지금 밖에 보시면요.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운전해서 강릉까지 가기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오늘은 아마 좀 집에 있고, 저기 몽골 텐트 있죠? 저거 날라갈 것 같아가지고, 저거를 조금 이따가 한번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거짓말. 뭐 거짓말이야? 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자. 저거 정비할 거야, 이따가 니가. 유. <웃음> <웃음> 누가 결혼 잘했다고 진짜 살아봐라. <웃음> <웃음> 야이거 너무 감정이 들어가는 어우 <웃음>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맞아보네 자 여러분 이제 밖에 있는 저 텐트가 강풍으로 인해서 날아가기 전에 저거를 좀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이 제일 비가 적게 오는 거고 더 심해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됩니다 넌 옆에서 찍세나 해 나되면 너 진짜 뒤진다 오늘 야 이러면 원래 여자가지 아니야? 가만히 있으라네 다아 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 나 오빠충이야 오빠가 다 해줄게 어 바람이 보통 북서 동풍 남풍 해가지고 이리쪽으로군 거예요 <웃음> 북서 동풍 남풍 알갈리 쳐 뭐... 그냥 아주 짱짱하게 오케이 봐봐 은혜야 너 이거 가야금이지 가야금 <웃음> 이거야 어디 해줘 은혜야 너가 정해라 차라리 이거 날라가면 내파할 거잖아 어 그러니까 네가 정해 여기? 어. 아, 그게 묶은 거 맞아? 자 봐봐 <웃음> 끝! 엄마 되게 허술하고 알았어 알았어 야, 야. 멋지다 멋지다 한마리당더 했으면 너 진짜 바로 멍들었다 한만이가너 어. 보고 있어 황만이 이거 봐. 자 오늘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생선가스를 튀길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지금 똥을 싸고 있죠 아이씨 하는 울리는 목소리 들으셨죠? 화장실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은혜가 좋아하는 로마 돈가스 냉동이랑 수분을 뺄 수가 없어요. 또 부럽지, 그냥. 어, 부었제구나 아니, 아니. 하나하나 뺐어. 돈가스 요 정도면 돼? 은혜였어요. 응, 하하하하, 네, <웃음> 아, 진짜 같다. 어, 라르라르로르. 잉. 이... 잘먹겠습니다이 얼마만에 생선가스인가? 아, 생선가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은혜가 생선가스를 안 좋아해가지고. 초반, 어? 음! 이게뭘 찍는 거야? 내 입이랑 생선가스 들어간 거 보라고. 그걸 왜? 좋아하시니까. 아니야, 이거 안 좋아해. 이거 안좋아죠 어, 지금 너무, 너무 가까워. 지금은? 가까워. 지금은? 가까워. <목소리> 아우! 오빠, 엉덩이. 어? 미니진 <웃음> 아니 왜 그런 만 거세요? 저 멧돼지 하고 있다고. 졸면 뒤집어. <웃음> 야, 홍대에서 이걸로 많이 꼬셨었는데. 오빠 아, 너무. 뭐야? 오오오오오오. 아. 아, 오빠 얼이 봤어. <웃음> 아니 이게 재밌게 사는 모습이라. 오씨. <웃음> <웃음> 아유. 아. 아. <웃음> 모자이크 이용하는 거 보세요 이거. 같이 놀아, 같이 벗긴다. 성우 씨가 보게. 성우 봐도 돼. 성우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마치 성우자 여러분 내일은 진짜 강릉에 갈 거거든요. 가을 됐으니까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아마존 갔다 오니까 그래서 그냥 거독 같은 거 저희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런 거 그냥 쇼핑하는 거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강릉 갈때 상마이 가, 데려갈까요 응. 상마이 데려왔어. 뭐해? 같이 놀아야지. 상마이 두고 갈게요. 아 어, 데려가. 그럼 춤배틀에 자 여러분 일단 강릉에 오사러 가기 전에 밥부터 먹으러 갈게요 애교 동반식당 중에 스테이크 파스타 하는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상마 정신 차려 상마 앉아 <웃음> 등 돌리고 앉아 <웃음> 엄마 팔꿈치에서 냄새나지 그때라고 하는 거거든 상마 감사합니다 야 은혜야 너거 맛있어 보이네야 이거 소프트 크랩이네 등껍질이 얇은 개야 탈피했을 때 말랑말랑하잖아 곧에 잡힌 거를 튀겨서 먹으면 되게 살이 연해 진짜? 응 어. 먹어보고 싶었는데 나 주룩주룩 안할 거지? 주룩주룩 <웃음> 음. 너왜 안먹어? 나 너는 게를 너무 많이 먹었어 와 이거 소프트크랩 진짜 신기하다 이 집게인데 아무리 타나 음. 음, 진짜 특이하네 왜 비싼지 알겠네 이게 달인데 진짜 말랑말랑 미쳤네 왜 이렇게 못 먹었어? 안 들어가 아침이라서? 음. 그럼 내가 뭐가 돼너다 먹은 척해 알았지? 자여러 저희는 카페로 향합니다 애견 동반 카페 여기 예쁘다 그지 저희 주택 다 지어지면 이사가잖아요 거기에 2층이 은혜 자기 방이래요 혼자 20평 방으로 지가 쓴다는 말인데 어차피 걷다가 페페 다 놓고 군바랑 픽픽이랑 싹다 거기 놓고 이제 너가 관리를 하는 거야 너무 재밌겠지? 너 아들 딸내미들 더 생기는 것도 너무 재밌겠다 우웅우웅 아. 사람 없지? 아무도 없어서 아. 그만큼 때린다 나 예. 남자 기 살려주는 여자 네가. 야, 정마아빠트마사데 계속 그거 먹어야 되냐? <웃음> 아기호. 아, 맛있게 먹네 우리, 상마이 다 먹으면 이제 천사요. 예이렇게만져도 괜찮죠? 정신 차렸어 이제. <웃음> 어, 아, 아, 미안해. 상마이 들어가. 어, 뭐야, 원래, 얘 진짜 안했 거든요. 이거? yeah, y e 편안해 하는데? a 마 yeah. Oh, 오디오 스피커 어, 저희 엄마 엄마가 있어, 엄마 야, 성마 이렇게 처음 해봐 맞지? 어. 상마 진짜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의외로... 간식주다 처음에, 어, 간식주 <웃음> <간식적으로. 웃음> <웃음> 어, 간식주 어, 엎드들고 있어 오치 예뻐 아, 상마 이거 가방 하면 옷하게갈수 있지 않아? 어 한번 고 가보자, 일단 상마 나 엎드려, 어? 아까 잘했잖아 아... <웃음> 아나얘안 데려와 <웃음> 너 못하겠지? 되나 물어보자 옷 가게에서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후딱 보자 겉옷 하나만 그냥, 그냥 간단하게 내가 같이 걸칠 거 하나 하면 되지 않아? 너 여자 거살거 거 있어? 아니 없어 아 사이즈 안 맞지? <웃음> <웃음> 상아 <상관>, 미안해 <웃음> 이거 한번 봐봐 그냥 그냥 간단하게 그냥 걸칠 거 맞지? 아 괜찮네 살뺄 거니까 맞지? 괜찮은 거 같아 괜찮지? 아. 그럼 이거 개 타고 갈게요 빨리 상마 이제 무거워 뒤지겠어 여보 입어봐 어어 그냥 뭐 괜찮네 민호이 같아 아, <웃음> 아 알았어 <웃음> <웃음> 김사랑 아아 아, 소리 소리 소리 상만이 얼굴만 내놓니까 인기 많아요 사람들이 몸통 큰줄 모르고 자여러 플렉스 했고 이제 집에 가서 플렉스한 옷 입고 송충이 제거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송충이가 굉장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퍼백이랑 집게로 해가지고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여기 보세요 미쳤지? 이게 맞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자, 요 송충이가 겉에 이렇게 털이 있잖아요 여기 이게 독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얘는 보통 이제 나방에 한 종류로 이거 보세요 잡으면 바로 물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공격성이 굉장히 심한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을 여기 지퍼백 같은데 뭐들어가라 자 얘네를 싹다 잡아 넣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해충이 돼 맛도 한번 봐야죠 와 은혜야 이거 미쳤어 아나 무서워 이거 뭐야? 나 이사 갈래 니가 아, 주택 좋다고 그래 아파트에 가서 아나못살아못살아아 주택... 이리 빨리 이온해 나도 잡아볼래 <웃음> 여기 봐봐 어디 야 이게 뭐야 우리 쓰레기통 여기 다 들어갔네 조져 다 조져 다조씨 씹으로 <웃음> 이거 1타이 B에 1타이 B 1타이 2 1타이 B 누이 저거 매번 저거 마단 쓰고 저거 선수충이 야 미쳤다 진짜로 여러분 좀 이게 끝이 아닌데 위에 보세요. 여기 위에도 엄청 많고 애프킬러 안에 있지. 방이 없어. 어다 썼어? 어 셔터 폭. 야 이거 몇 마리야?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야야 어. 은혜야. 영점 안 맞춰. 어이구야. 내 식량. 야 은혜야 등에 떨어졌어. 등에. 등에. 진짜. 어, 어 진짜. <웃음> 아, 뻥이야, 뻥이야. 여기 송춘이 있어. 아, 땅에 씨. 아, 진짜로. 감정 실지마내 배에다가. 자, 일단 싹다 퇴치해볼게요. 여기 벽면에 있는 거를 밟고 보여드릴게요. 라삭라삭. <웃음> 여보. 야, 뭐야? 개구리. 우리... 마리 말이... 야, 이거 뭐야? 자, 여러분, 얘네가 여기다 똥을 싸가지고, 똥을 여기 딱 하는 순간, 이게 울려요. 띠디디똥이 여기 묻으면, 맞지? 띠디띠디. 띠디, 이렇게. 저희가 새벽에. 이거 뭐야, 이거? 어. 이 소리가 나와요. 애가 똥을 싸며. 저희는 누가 집에 찾아온 줄 알고, 무서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한 면만 한 거거든요. 근데, 자, 요만큼 잡혔습니다. 보이시죠?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또 먹어봐야죠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해충이 내 입에 쳐 넣어야죠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